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하는 오후 찬양 예배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침에 눈을 떠 하루를 시작하고 밤에 잠드는 그 순간까지 우리에게 주신 삶의 터전에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분별하지 못하여 죄악된 모습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정결함을 더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정결함을 입은 저희가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먹이시고 입히시며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마음껏 기뻐하며 찬양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인해 감격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으로 인해 감동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예배를 통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길 원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건강으로 기도하는 일에, 예배하는 일에, 찬송하는 일에, 순종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게 하여 주셔서 구원의 은혜 안에 기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우리 온 성도들을 위해 애쓰시는 목사님의 목회사역과 가정 안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능력의 말씀과 회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없는 저희에게 말씀을 통해 사랑을 허락하시고 눈물로 나온 성도들에게 눈물을 닦아주시며 삶의 문제를 가지고 온 성도들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은혜가 예배를 통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죄인의 기도와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며 우리를 주의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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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주의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